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 바로 오핑 효과를 활용한 팀원 소개 디자인입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시 이미지고 여기에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볼까 합니다 이미지 안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오피스 365 구독자 분들 그리고 오피스 2019 구매자 분들만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일단 이렇게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집어 넣은 상태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슬라이드는 이 이미지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저의 팀원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슬라이드를 띄워 주겠죠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복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Ctrl C, Ctrl V 누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 두 개가 들어간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시고 두 번째인 이 슬라이드에 왼쪽에 있는 이 인물의 얼굴 크기만큼 원형으로 이미지를 잘라 줄 거예요 원형으로 이미지 자르는 것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상단에 그림 서식을 눌러십니다 이미지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도형에 맞춰 자르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다양한 모양으로 이미지를 잘라줄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기본 도형, 타원형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타원형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즉, 이미지의 크기에 맞춰서 타원이 되었는데요. 꼭 계란처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1대1 비율의 원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자르기 아래쪽에 눌러 주시고,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을 가시면 여기 여러가지 비율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정사각형 비율인 1대1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이미지의 크기에서 정원의 모양으로 잘라지게 된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원래 색상이 남아있는 부분이 잘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검정색 바 부분을 움직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움직여 볼게요 대각선이나 이렇게 움직여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1대1 뷰를 깨지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데요 대각선으로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면 또 모양이 완전히 깨져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쉬프트 키를 누른 채 대각선에서 작게 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작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작게 해 줬더니 어 얼굴은 어디 갔지? 라고 한다면 여기서 마우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얼굴 쪽으로 동그랗게 잘라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아니면 마우스로 이미지 전체를 선택해서 이렇게 옮겨주셔도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얼굴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을 톡 눌러주시는 순간 이미지가 동그랗게 잘리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크게 키워주시고요 뒤에 있는 거 이거 삭제해 주시고 여기에 텍스트 상자만 입력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텍스트를 집어넣어 봤더니 확실히 인물을 설명하는 슬라이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에서 뭘 해야 하느냐 전환 효과 중에 하나인 모핑 효과를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모핑 효과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상단에 있는 전환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모핑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핑 효과는 오피스 2019 9버전 구매자들과 오피스 365 구독자들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만들어진 것은 2016버전까지만 재생이 됩니다 6 0 1 6버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핑을 적용을 해줄게요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원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모핑 효과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 번째 인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이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할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이 슬라이드 자체를 그대로 복제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위치만 바꿔줄게요 이렇게 위치를 바꿨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어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이미지의 위치만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 이미지 개체 선택해 주시고요 그림 서식 자르기 톡 눌러주시면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확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축소를 시켜주시고 이미지의 위치만 변경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환 효과를 넣는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인물도 해볼 건데요 마지막 인물은 이미지의 위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있는 걸 그대로 복제해서 아래쪽으로 이동시킨 뒤에 여기 있는 이미지만 그림 서식 자르기 선택해서 오른쪽에 있는 인물만 이렇게 해주시기만 하면 자 다시 한번 슬라이드쇼 해볼게요 지금부터 저희 팀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팀원은 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 팀원 마지막 세 번째 팀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방금 제가 설명한 이 방식은 꼭 자기소개서뿐만이 아니라 뭐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에 지도 이미지를 캡처해 왔는데요 이 지도 이미지를 가지고 방금 전과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세 개가 있잖아요 이역세 개의 입 이 부분을 확대하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슬라이드 복제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림서식 자르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 타원형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르기 가로 세로 비율 1대 1을 눌러서 정원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크기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 줍니다 위치 이동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눌러서 확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확대되는 듯한 느낌이 나오죠?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똑같은 거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서 위치만 바꿔 주시고 여기에서 이미지 선택 후 그림 서식 자르기 광화문역이 아니라 종각역이다. 종각역을 누르시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톡 눌러주시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마지막 그대로 똑같은 슬라이드를 복제를 해서 이미지의 위치를 바꾼 뒤 시청역 쪽으로 만들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슬라이드쇼 해볼게요 전환 모핑 효과 주시고 지금부터 서울에 있는 역 3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화문역 두번째 종강력 세번째 시청력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떤가요? 꼭 팀원 소개가 아니다 하더라도 다양한 부분에서 쓸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셨을 것 같은데요 꼭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만의 멋진 프레젠테이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연습 파일은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강의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